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6월 2일 예, 목요일 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 예, 44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클 옵션 만길이 있는데 예, 분석을 해보고 풋옵션에서 어, 0.20 짜리까지 내려갔다가 이것이 0 9 5까지 올라갔어요 4.5배가 대박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추세가 하락장인가 한번 의음 표시를 달아 보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매매 잘 하셨습니까? 참 힘들죠. 어제, 어제도 희한하죠. 어제 금절장. 아니, 아니야. 6월 2일이좀 날, 목요일이고. 월 31일자 어, 희한하죠. 하락했다가 계속 상승을 시킵니다. 이때 주식을 어떻게 했느냐 면 외국인들이 1조 를 주식을 샀습니다. 1조 573억 주식을 이렇게 많이 샀어요. 선물도 2천억을 매수를 했던 거죠. 그 다음 콜옵션 10억을 매수했고, 풋옵션은 8억을 매도하면서 다 상방 포지션이죠. 콜도 상방, 풋도 상방 포지션, 선물도 상방 포지션, 주식도 상방 포지션.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개박살려 버리죠. 주식을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914억 밖에 안 팔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많이 팔았죠. 팔았는데 막판에 또 올려버렸죠. 선물을 4,700원어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매도를 17억 하고 그 다음 푸드옵션은 60억을 매수를 하면서 하방으로 세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을 얼마까지 하락시켰느냐 면 음, 2시 20분까지 7800억 7800억을 매도하다가 이걸 갖다가 3000억을 다시 사버렸어요 7800원 매도하던게 3000억을 사버렸죠 <웃음> 막판에 행보장을 만들었죠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익을 실현했어요 콜, 위클리 콜옵션 8억 매도 위클리 풋옵션 8억 매도 그러니까 완전히 행보장을 만들면서 수익을 완전히 땡겼습니다 다음주에는 월물 옵션이 만기기 때문에 이제 위클리 옵션은 성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번 위클리 옵션은 전액 오늘 다 양매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월물 콜옵션은 17억을 매도하면서 하방으로 세팅하고 있는 상태고 월물 풋옵션은 60억을 매수하면서 하방으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수출식 선물도 뭐 396억 매도하고 있는 상태고 연기금 주식은 30억 매수하고 어, 금융투자는 6,600억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시가를 내놓고 약간 반등시켜 놓고 바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때 선물로 계속 하락시켰죠 선물 매도치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700억이나 매도 나왔다가 왔다 갔다 했죠. 계속 뭐, 매도가 많았어요. 350억. 전체 580억, 580억 프로그램 매도 나왔고, 막판에 또 올려버렸어요. 막판에, 막판에 개인들 샀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주식을 이렇게 한 번씩 중간에 외국인들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서 방어를 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음. 11시경에. 11시경에 주식을 이렇게 사는 이유는 11시 폭락을 하면서 여기다 지지를 해 놓은거죠. 그래서그니까 양배도장을 만들려고 주식을 바치 놓거죠 11시에 하락하면서 주식을 사들인거죠. 그리고 선물로 2시 20분경부터 막 원래 쳐버렸어요. 2시 20분경. 2시 20분경부터 주식, 선물로 매수를 해 버렸죠. 그러니까, 양매도장이 되면서, 위클리 옵션으로, 양매도 해가지고, 적절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그 다음에, 월물 옵션은 하방으로 구축하면서, 음, 그동안 이게 주식을 1조를 지금 사놨잖아요. 그죠? 주식을. 이걸 언제 폭탄을 터뜨릴지, 이, 당장 오늘 뭐 터뜨리질 않아요. 그죠? <웃음> 일주조를 어제, 뭐, 31일 날일조를 사드렸어요. 그죠? 매수해놓고는 또 오늘은 막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면서, 일단은 뭐, 가두리장을 만들면서, 행보를 시켰죠. 그래서 위클리로는, 위클리 옵션으로는, 양매도로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콜 옵션 매도 하면서, 월물 옵션은 네, 하방으로 구축을 하면서, 이제 <웃음> 예, 매수 1억, 주식 매수 1억 했던 거 이제 언제 매도로 돌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350으로 맞췄는데, 하하, 참. 이 월봉 찼던데 말이죠. 아 이렇게 행보를 이렇게 오래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6월 달인데, 하, 진짜 안 맞네 안 맞아. 창대 은봉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죠? 심하다 심해 진짜. 참장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6월장, 요번에, 6월장, 6월 옵션 만길, 이런, 저,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죠. 대변역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 차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도, 매수순호가 났는데, 예, 이번엔 뭐, 어,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6월장은 뭐, 크게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뭐, 아마, 하락 안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염두에 두고 또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장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푸드옵션 이게 0.20까지 갔던게 0.90 4.5배가 발생한 것이 위클리옵션의이 종목입니다 콜 음, 350짜리 푸아풋 아, 풋, 350짜리 위클리옵션 이게 15분봉 차트인데 이게 아침에 저가가 보시면 0.20까지 갔죠 그죠 0.20까지 갔다가 이게 여기서는 고가가 0.85 까지 갔어요 4배가 터진거죠 아침에 저가에 0.20에 잡았으면 여기 0.85 까지 갔잖아요 4배 터졌단 말이에요 내 집에. 0.20 뭐 0.30 이런게 대박이 터진단 말이죠 시건은 0.34에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0.99까지 갑니다. 여기 서도 저가가 0.21인데 0.21까지 저가가 갔다가 이것이 0.99까지 4.5배가 터지는 거죠. 4.5배가 터졌다가 <웃음> 이것이 뭐 만기 들어가기 전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0.19까지 갔죠. 0.19 결제 받으면 제로입니다 이거는 350 밑으로 가야 되는데 고스피 200 지수가 350 밑으로 가야 수익 나는데 350 밑으로 안 가고 350.51 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로 제로 결제 받는 거죠 결제 받을 게 없죠 제로입니다 깡통입니다 4 5 0까지 터졌던 것이 예, 제로가 되어버리죠 엄청나게 우와, 위험합니다 그 어제 만약에 5월 30일날 정가로 만약 매수했던 사람은 0.93으로 매수했던 사람은 오늘 163% 163%가 탄생이 되었다는 거죠 정중에는 음... 3.24까지 갔어요 그죠? 3.24 나누기 0.93 3.4배. 3.4배가 터졌어. 3.4배. 오늘, 뭐 대박 종목인데, 3.4배까지 터졌던 거. 장을 안 보고 해야 돼요. 장을 보고 있으면 이걸 이만큼 결제를 못한단 말이죠. 자, 위클리 콜옵션 347짜리는 어제 6.82 하던 것이 2.5까지 62%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5월 30일 날 4.43 하던 것이 0.27 마이너스 93%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잡으면 그냥 하자입니다 하자 위클리 옵션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음자 이렇게 장이 뭐 하루 등나 하루 막뭐 급등나 하루 급나 이래 하고 있으니까 자 위클리 옵션은 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 가업채 오버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6월물 옵션 이제 만기 얼만 남았는데 영업일수가 아니고 그냥 달력일수록 8을 남았습니다. 자, 콜 이것이 355짜리는 마이너스 어, 63%입니다. 5월 31일날 2.92 하던 거 1.07. 예. 풋 350짜리는 5월 31일자 1.75 하던 것이 2.94, 67% 수익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옵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어요. 저렴해졌다 해가지고 양매수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양매수가 손실이 납니다.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양매수가 수익내기가 어려워요. 자, 장중에, 오늘 보면은, 음, 자, 오늘 보세요. 선물이 1.17% 상승했죠. 그죠? 주식도 1.17% 상승한, 1.17%이죠. 그죠? 1 9 2 0 0지수가 1.14% 하락했죠, 그죠? 그런데 옵션은 몇 배입니까? 160배죠. 주식이 1% 이렇 하락했는데 옵션 푸드업션는 163%, 163배가 이렇게 터진단 말이죠. 350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350. 350배 가는 경우도 있고 오늘처럼. 163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이게 고가까지 갈 때는 엄청나죠. 승률이. 음. 3.3.24 0.93 나누기 0.93 248배, 248배, 248배가 터졌습니다. 248% 248배. 그래서 음, 이 위클 옵션이 예, 이렇게 주식보다 350배가 터지는 날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248배가 터진 거죠. 248배. 음, 따라서, 소액으로 투자하셔야 되고, 분할, 진입, 분할, 청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클리 없이는 100분의 1로 쪼개가지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6월 물, 7월 물, 이렇게 분할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로 내 가격으로 매매하셔야 되고, 2포인트 이상짜리로. 외 가격은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1포인트 미만짜리로. 어외 가격이 1.1포인트 미만짜리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깡통 100개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만큼 위클리 옵션은 위험합니다. 시간과 저는 계속 하러 갑니다. 평일, 평일에도. 예, 잔고가 제로로 향합니다 자 위클리 옵션에서 옵션에 10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도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 굴려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배팅을 하거나 무모하게 배팅 하시면 안됩니다 결정적일 때 재연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렵죠. 문제가 결정적이냐 이거죠. 동영상을 다 보시고 힌트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웨클리옵션 만기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험난한 주식시장 선물옵션 시장에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